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. 항상 굳은 일, 기쁜 일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. 항상 기도하라. 항상 감사하라. 모든 일에 감사하라. 어떤 경계에 처했건 어떤 처지에 있건 감사하라.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. 하 영어로 영어 표현으로 보면 그걸 우리 말로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.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하랍니다. 그게 맘에 들건 안 들건, 사람이건 상황이건 모든 것에 감사하라. 이게 에고의 마음이 될까요? 에고의 기본값이 탐진치인데 감사할 기분이 아닌데요?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령 안 만나면 절대 여러분은 늘 기도할 수도 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. 그리고 그 만남이 일회성이라면 역시 늘이 안 돼요. 잠깐 감사했던 거죠. 그런데 잠깐이라도 만나셔야 늘 만나죠. 일단 잠깐이라도 만나시라.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는 마시라. 늘 이루어질 때까지. 참나 현존 안에서 내가 확고하게 살아간다가 치, 기독교에서 칭읍니다. 의로운 존재. 지금, 기, 지금 기독교인들이 왜 제가 비판하냐면 교회 다니면 세례받으면 칭의라고 착각을 해요. 24시간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. 심지어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. 성령이 뭐냐면요.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이의 형상을 알아차리는 영이에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과 정의 지혜 겸손이 솟구쳐 나와요. 욕심 나오듯이 솟구쳐 나오게 돼 있어요. 막그막그막 막그막 음악 크게 틀어 놓고 막 찬송가 부르다가 막 눈물 나고 막 의식 고양되고 이것도 부분적인 성령 체험은 맞는데요. 그건 정말 그 성령의 어느 막그 꼬리나 잡아보는 거예요. 온통 성령을 느껴보신다면요.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터져나옵니다. 그게 터져나오는 마음이 그대로 율법입니다. 그대로만 하면 우주에서 책 잡을 수가 없어요.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선이다. 지금 하나님 현존 안에서 지금 몰라 괜찮아가 기도, 기쁨, 감사합니다. 사도바울이 말한 그래서 진리,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진리가 직관돼요.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진리가 개시돼요. 진리를 모를 수가 없어요.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. 성령을 만났는데, 아, 내가 성령은 만났는데 거기서 기쁨과 막 기도, 감사가 나오더라고. 즉 성령으로부터, 참나로부터 평안은 오더라고. 그러면 진리도 얻으셨나요? 세속을 초월한 성령의 진리, 하나님의 진리, 하나님의 법을 아시나요? 그건 모릅니다. 평안만 얻은 분이 있어요. 여기서 공부가 끝난 거예요.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. 진리로 이어져야 돼요. 성령을 만났는데 성령의 진리를 모른다? 그럼 지금 성령을 잘못 만난 거죠. 만나기 만났는데 아직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닌 거예요. 너저 사람 알아? 알아. 그럼 저 사람에 대해서 뭐 알아? 몰라. 옆에 앉아 있기만 했어. 성령이랑 함께 있기만 했어. 성령 빚 죄니까 좋아요. 우와, 내가 그렇게 인생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 있구나. 근데 문제는 뭐예요? 성령이 진리는 못 알아채면 큰일 난다. 서 원래 첫날을 만나면, 성령을 만나면 진리는 자동으로 직관하게 돼 있는데 왜 우리는 모르느냐? 이 직관한 걸 가지고 여기서 자명찜찜의 느낌은 받는데 이 느낌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. 분석을 안 해서 그래요. 좋은 느낌받아왜냐면 누구나 전혀 의도 안 했는데도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너그러워져 있고 현명해져 있는데 어? 그러면 이게 참나는 하나님은 나더러 이렇게 살으라는 거냐? 여기서 읽고 읽어내야 되거든요. 직관은 와가지고 자기가 변했는데도 이 사정을 분석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? 그냥 기분 좋은 체험으로 끝나 사라지는 거예요. 이걸 잡아내는 건요. 분석을 해버리면 분석이 됩니다. 아, 선악이 분석이 돼요. 아, 하나님은 참나는 육바람이를 내가 따를 때 자명하다고 하고 어길 때 찜찜하다고 하는구나. 이런 분석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리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.